하느님 아버지, 아버지, 아라무브라카투 안녕하세요, 다우두키입니다. 오늘은 인천에 왔습니다. 어, 한국에서 서쪽 끝에 있는 이제 바다가 위치한 한국 도시인데요. 이곳에서 한국 무슬림들과 함께하는 이프타르 행사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아 어,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마그립 레 예배 시간에 제가 아잔을 한번 시도를 해보기로 했는데 좀 긴장이 되네요 그러면 한번 가보시죠 지금부터 인천 이슬람 센터에서 주최하는 이프타르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이걸 할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방금을 좋아가지고 한번 짓고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민이라고 하고 어, 무슬림은 아닌데요. 제가 잘못 고정관념이나 이런 거 있다는 거 알게 되면서 잘 공부해서 개성해두고 역할을 좀 몸이 아, 응.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해요. 기억? 아, 감동하념에 대한 여행이 조금 높아어서 아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 어, 처음에 제가 단식 시작할 때는 이제 약간 하나님의 시련, 하나님의 시험, 이제 힘든 것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끝나면 아쉽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스스로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똑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 되색일수 있다, 야나. 고생 많으십니다. 호머스. <웃음> <웃음> <웃음> 아, 호머스, <홈어스> 이게? <웃음> 이거 호머스. 떨어다 오징어. 자, 도망갈 준비를 해야겠다. 집 앞. <웃음> 아, 너무. 너무 떨리는데? 아. <웃음> 말라. Allahu Akbar. Allahu Akbar. Allahu Akbar. Allah, u a h a a h Allah, u a k b a r Allah, u a k b a r Allah, u a k b a r a s h h a d u a n l a i l a h a i l l a Allah, a s h h a d u a n l a i l a h a i l l a Allah, a s h h a d u a n n a m u h a m m a d a s s u r u l l a h a s h o a d a n h a m m a d as-surullah. Hayya Allah, salaam. a y y a Allah, l a m h l o l l e v o e a l l a 이 진짜 엽게 나오겠네. 온기정기. 이거를 으봐야전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나아... 아, 어려네 진짜 어이다 이거 다좀 말할게요 어려운... <웃음> 다 흘렸어 <웃음> 다 흘렸어 <웃음>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네 네, 이렇게 정말 맛있게 음식 먹었고요 사실 한국에서 무슬림들을 찾기가 정말 어렵긴 해요 그래도 또 운이 좋게도 이런 좋은 한국인 무슬림분들 만나 뵙고 또 같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어, 물론 한국인이 무슬림이 되면은 뭐 많이 친구들도 잃고 이럴 수 있지만 하지만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훌륭한 무슬림 가족들을 또 주시기 때문에 아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알함두릴라 그러면 영상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 be 알함두릴라 마살라마 감사합니다 안녕